구막 6장의 네 번째 보스인 완전한 파멸입니다. 여기서는 무려 연속적으로 보스가 세번 등장하고요.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서 쫄이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보스를 리셋 시키고 게임 시작합니다. 만 불러야 되는데 실패를 했죠 어,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리셋하고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cc를 먼저 보스한테 걸고 그 다음에 잔문만 따로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물론 cc 처음 썼는데 안걸리시면은 그냥 리셋시키고 하는게 좀더편할거예요 여기서 쓸데없이 포션 소비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cc가 잘 걸리면은 그때 잡몹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스하고 1대1이 됐으면은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시계 역방향으로 돌아주시고 쿨타인 다 왔을 때한 번에 쏟아붓는 형식으로 어이 방식대로 보스 연속적으로 세 번까지 다 잡는 거죠. 첫 번째 가디온에서는 이 원을 돌 때, 맵 보이시나요? 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저 밑에까지 쭉안 가시고, 중간에 잔디가 일렬로 돼 있는 부분, 여기서 꺾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피가 60%정도 남았을때 게임은 끝나게됩니다 자 두번째 가디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리셋 먼저 시켜줍니다 이걸 리셋 시켰으면은 저기 오른쪽에 약간 바람개비처럼 생긴거 저쪽까지 쭉 가줍니다. 하면은 딱 한마리가 저보고 따라오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오는거 잡아주시고 그 다음 반대로 반대로 가줍니다. 이 반대쪽에서는 깔짝깔짝 움직여서 이제 잡문만 불러내도록 합시다 지금 딱 잡혔죠 여기서 한마리 잡아주고 그 다음은 똑같죠 여기서도 첫번째와 똑같이 시계 역방향으로 돌면서 이제 가디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원을 돌 때는 아까 리셋범위 생각해서 멀리 가실필 요 없구요 여기도 맵에 보시면은 초록색 잔디가 딱 일렬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거기서 꺾어주시면 돼요. 아마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몇번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피가 엄청 많이 깎이거든요 한번 크리티컬 터지면 은 5만, 6만씩 깎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가디언도 피가 60% 정도 남게 되면 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가디온이구요 게임 들어가기 전에 약간 휴식 텀이 있습니다 이때 남은 포션으로 프리피 채워주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는 쫄몹이랑 같이 안나오고 보스만 나옵니다 맵 자체도 그냥 원으로 되어있어서 돌기는편하고요 그리고 따라오는 이동속도가 느려서 충분히 근거리분들도 쉽게 할수 있을겁니다 자, 원을 도실 때 여기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너무 이 맵의 끝으로만 자꾸 원을 도시면 안 돼요. 보시면은 이렇게 리셋이 됐는데 너무 끝으로만 돌다 보면 이렇게 리셋이 됩니다. 적당히 원 안에서 돌아주시기 바라구요. 원 테두리 쪽으로 도시면은 리셋될 위험이 있으니까 테두리로 도시 마시고 조금 안에서 도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은 여기도 첫번째 두번째와 똑같아서 c 식이 걸린 장면들만 모아봤습니다. 참고로 세번째 가디온도 크리티컬 한번 터지면은 어, 6만 가까이 깎이니까 항상 풀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 <목소리> 이렇게 구막의 모든 보스들에 대해서 공략이 끝났습니다. 무과금으로 하기엔 워낙 높은 투력이라 진행이 많이 늦었었네요. 플라리온 북구가 열려있고 여러 맵이 있는 걸로 봐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다음 메인캐 보스들은 제발 지루하게 빙빙 도는 거 말고 뭔가 미니게임이라든가 퍼즐 등 재미있는 요소가 꼭 있었으면 합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